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웃음> 잘됐어 왜요? 케빈님이 기절을 했는데 예안 일어나 전화를 30분째 하는데 전화를 30분째 인데안 일어난다고요? 어. 우 예? 나 실시간 스트리밍 권한 있음 오우 <웃음> 그걸 키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웃음> 나, 나케 캐비티 마이디로 실시간 스트리밍 할수 있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화면을 봐서 어떻게지 살아 있는지 우리가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지. 아니 그 누나 아, 그 그거 그 아니야. <웃음> 그거는 해킹이구요 누나. 그러니까. <웃음> 쟤도 뭐라고 하는 거야? 케빈님 계정을 아, 쓴다고 해서 케빈님 카메라를 쓸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과야. <웃음> 어떡하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말하던 것처럼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솔직히 뭐별말안 하잖아요 평소. 그 <웃음> 그건 그래. 평소에 그냥 진짜 마크를 길까? 마크 켜서. 그래, 차라리 마크 화면을. 랜서버나 꺼내자. 열어서 거기서 뭐라도 어. 하고 있을까? 그 뉴들 상복 입고 오세요? 상복. 없는데. 아 상복. 저 아, 상복 없는데. 정장이라도 좀. 진짜요? 저 죄송한데 누구세요? <웃음> 검정 정장이 없어서 검정 색깔이. 아 있어. 암살자로 오셨군요. 네가 죽였지. <웃음> 네가 범인잖아. 야 쟤네. 야 캐빈도 빨리 신고해라 일류일구해. <웃음> 아니 여기는 호구한 학생이 있는데. <웃음> 상복이래 아니 후플푸프씨 검은색이 이거밖에 없.. 야 너도 정장이 너무 화려하지 않아? 상복으로 입.. 그니까 러 상복 이 입.. 야 아무리 그래도 요거 입고 가면 너짜라빠빠줄 알아 짜라빠빠빠라뇨 아, 짜라빠빠 아, 그대는 아, 아름다워 너 한패 에이... 저것도 못뭐 해봐라 저거 저 빨간색 옷 입고 저거 미쳐아니 빨갱이 저... 와봐라! 지금 니랑 내랑 정장이 화려하거든? 야 우리 짜라빠빠 듀오 하면 돼아미쳐버리겠 이거 그대는 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쟤는 그러니까. 왜 이거 뭐턱 빠지니? 아니 이게 제일 뭐야? 저도 이게 제일 까만 거예요 이게 <웃음> 저, 저도 아니, 제일 아니, 까만 거전 거예요 피부가 까만 거 아니에요? 난 <웃음> <나, 웃음> 아, 아, 아, 나는 이 세계를 <웃음> 멸망시키 어 아,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 여기데배수야 ㅋ ㅋ 뭐야? 아니 이랬 진짜 <웃음> 그, <웃음> 이건 또 뭐야 <웃음> 야, 아니 개 빠지게 진짜 야낫 아니 이게 제일 검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던 었것같더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이걸로 했어 네. 좋은 생각 있어요 뭐죠? 뭐죠? 그 익명 편지 쓰죠? 캐빈님한테 아, 네. 어? 잠깐만 그러면 사람들 부르자 조사. 여기 <웃음> 여기 사람들 부르자 다른 스트리머분들 한 명씩 불러올까? 캐빈님이 없는 김에 일을 한번 화끈하게 키워보자 우리 혹시 캐빈님 장식 와주실 분들 계실까요? 뭘로 l l 그냥 영정사지는머리만 걸어놓고 무덤 짓지 말고 장례식장으로 지어서 그 라미님은 일단 육개장 좀 끓여봐 봐요 요리를 라미 누나한테 시킨다고? 야뭐다 같이 죽이려고? 다 You read a Laminuna, this kind of what? Hammone, Hammone, 하겠는데? 그 n e 네 이거 어 손님 왔다 야, 근데 손님한테 그 아직 조금 준비 덜 됐으니까 여기 숨어 계시라 그래. 아 저기 뚜시, <웃음> 예 예, 그 공사하러 왔지. 오늘 짓는 게 이제 그 장례식장인데. <웃음> 그, 장례식장인데. 어, 여기가 어, 터만 잡아놨어. 예, 예. 그래서 이걸 건물을 올리면 뒤야. 알겠지? 아, 아 예. 나는 여기 소장 C 소장이라고 부르면 되고 이제 저쪽이 우리 H 반장. 아반장님아예 음. 예. 예. 일단은 상주할 그, 예정이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거 헌금통 아 헌금통이래 이거 뭐라 그러냐 조이금통 어, 헌금통.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책장으로 대신했어 이거 그거는 어 아, 조이금 방명로. 대신 책으로 어, 방명로. 어 병명로 그러네, 방... 그럼 우리부터 그... 하나씩 쳐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놓죠 우리 거는 도도님 혹시 네? 내 형실 친구분 있으면 저희 인사 담당으로 오늘 작정하고 일 키울 거거든요 진짜 죽일 거거든요 그 진짜 일 벌릴 거면 제대로 벌릴까요? 벌려요? 누굴 불러올 건데요? 이념맨이랑 잠깐만 잠깐만 들이랑 와인 엣 잠깐만 잠깐만 콜콜콜콜 방송 촬영 와왜 유튜브가 썸네일에 딱 박는 거지 여매님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주말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전해줄게 팬이라고 아예 감사합니다 그분 방송을 처음 봤어 그럼 그럼 나도 마인크래프트 처음 알게 된기기였지 근본이지 근본 근본이지 이봐 근본 있는 분들이 오래 간다니까 케빈님 봐 갔잖아 그러니까 근본이 없어 근본이 이 부분 꼭 쓰세요 이거 아니야? 음, 편 나야 <웃음> 편집 나야 그.. 야, 셋째야? 셋째그 하고 있어볼래? 예예? 예. 어. 근데 일단은... 누가 셋째지? 난가? 어. <웃음> 첫째는 예, 지금 오. 일한다고 갔고 둘째가 지금 여기서 여기 있고 내가 셋째인가? 너, 너, 셋째, 너가 셋째네아 <웃음> 셋째야 일하자 셋째야 일하라 <웃음> 셋째야 일하자 <일어나. 웃음> <셋째야, 일어나. 웃음> 그럼 오. 지금 첫째랑 넷째가 지금 안 오는 게 말이 돼?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첫째, 넷째한테 형 어떻게 이럴 수 첫째 있어? 첫째 형이랑 넷째 형은 어. 외화벌이하느라 <웃음> 아 집안 꼴이 엉망이구만 아주 그냥 삼촌 형님네 집안이 뭐 그렇지 뭐. 아 삼촌이 오게 말하면 안 되죠? 뭔다는 소리가 그따구야? 아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했잖아? 집안 우리 거다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안 와도 돼. <웃음> 그 무려 또그그 재산 분할까지 가면 진짜 대참다. 어 분야. 진짜 그거 끝이 <웃음> 없어. <웃음> 변호사님 또또님 오셔왔습니다아예 <웃음> 여기 다섯 아, 분 계시니까 아, 구독자 1 0만 명씩 나눠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어 딱뎀인데? 딱뎀 이득인데? <웃음> 아저한분 오셨거든요.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실례지만 아이고. 성함이. 아 이경님이야? 어, 이경님 오셨네 아이고 썸 뭐야, 뒤에 등게 절부터 그꽃 하나 던지시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웃으면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아아 like. 네. 예. 네. 예. 맞절 맞절 <웃음> 아,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분이 또 오셨네 아, 아 안녕하세요? 누구 증인이시죠? 행정에 아, 고예 스토커. 스토커 한다고요? 스토커요? 아, 스토커. 예 아. 하시죠 인사 드리시면 아예뭐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뭐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섯째가 이제 좀뭐좀 드려라 예네 머리... 머릿고기 있냐는데요 <웃음> 오세요 제가 어떻게 다들 <웃음>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아 육개장에 초록색 보이는 거 처음 봤어요 뭐야 데요 아, 아, 잠깐만 누나 아이고. 육개장에 그래? 포도알 넣었어? 네? <웃음> <에? 웃음> 아 먹어볼래? 뭐 아, 아, 나 실명 걸렸어. 나 실명 걸렸어. <웃음> 아, 얘, 얘막 검은색 검이 엉기 올라와. 나 앞이 안, 나 순간 앞이 안 보였어. 아이고. 앞이 캄해지는 맛. 아하, 아찔한 맛이구나. <웃음> 대신 났네 어. 가 고인의 명복. 아이고, 초이금 만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인사들이 들어하 있습니다. 저희 아이씨 씨잉님 만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급하게 상을 당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와주셨네 네. 아 그럼요 아그누구진이시죠 어, 그 여기 우리 아. 케빈님의 생전 개쩌는 모먼트를 함께한 발로란트 아. 하시는 맞습니다. 씨잉님이십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예예예 아,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그래도 초월전 찍고 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초월전 찍었어 그래도. 그 와중에 어 아, 찍긴 했구나. 아, 부디 거기서는 레디언 레디언트 좀 힘드실 같고 불멸은 <웃음> 그, 그 가세요 형아 웃으면 안돼 웃으면.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미소님 한 미소님. 아유. 잠깐만 <웃음> 이 양반은 왜 알렉스의 옷만 입고 왔어 지금? 셋째 왔어? 제 네, 셋째 삼촌 여기 방명록책 챙기고 가서 절부터 하세요. 뭐 절하기 싫다 이거야? 아, <웃음> 아, 아니 아, 아, 기독... 아, 기독교 인가 봐. 꽃뜨리교 인가 봐. 꽃뜨려. 예. 가 봐. 아, 그래도 하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광님 왔네. 혁광님 아이고. 아이고. 한 명씩 도착을 하는구만 다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 근데 진정 좀 해요. 진정 자, 좀. 자, 진정해 자, 진정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 누누구십니까? 누구, <웃음> 아누구주인 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아유 캐빈 형이 네. 생전에 저에게 많은 통장들을 지어주셨죠. 예? 뭐야? 뭐? 23만, 어? 잠깐. 어? 잠 욕심 어? 야, 그릇 너 그릇 뭐야. 하나도 못쓰고 갔네 만잠깐이잠깐 아이고 만이깐만잠 아이고. 어딘가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묶어! 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인사는 인만 잠깐만. 잠깐 갔네 그냥? 어이 오셨어 오셨어요? 야. 오셨네. 아이고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이게. 혹시 누구지? <웃음> 저 케빈 님이랑 같이 컨텐츠 했던 인어전쟁 했던 사람인데. 아, 아, 아 동료셨구나. 아 예. 적국의 수장이었네 적국의 <웃음> 수장이였 <웃음> <아이� 웃음> 여기 그런 감정 다넣어두는 자리입니다 아아 예. 원래 아, 아, 아, 아, 이렇게 식당 오면 아, 다 싸우는 사람도 오고 왜요 <웃음> 아이고 적국의 수장이 돌아가셨는데 <웃음> 그래도, <웃음> 그래도 뭐 인사차 이렇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재왕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조이금 들어서 와 조이금. 네, 위에 조이금. 이금 <웃음> 아, 조이금. 이금 조이금. 조이금. 이금 조이금. 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이금. 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이금. 조 오! 아니. 뭐 이곳은 축제인가요? 몽킹 <웃음> 몽킹 장례식 아 이거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입니다. 이곳은 장례식입니다 <웃음> 어느정도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그 방명록 좀 읽고 마무리 하시죠 그, 네 슬슬 읽고 마무리 를 네, 하시죠 다들 방명록 잘 쓰셨지요? 채 케빈 진짜 고생 많이 하긴 했는데 나도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이제 슬슬 관리할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 하긴 당신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그래도 걱정되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걱정은 안하고 있는데 뭐 알아서 잘하겠지 잠깐만 아, 예. 형, 어. 형이지? 예, 아닙니다 이건 형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이거는 아 적혀있네요 뚜뚜형이라고 적혀있네요 라미에게서 급하게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해맑은 <웃음> 목소리로 케빈님이 죽었어요! 이런 미친 무슨 유튜브 각인가 싶어서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케빈님이 결국 잠들고 말아 녹화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장례식장에 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꿈나라로 떠나셨군요. 저도 케빈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꿈나라로. 다음 건 드디어. 드디어 어떤?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잠깐만, 누구냐? 잠깐, 저기 끝이야? 아, 드디어, 드디어 누구야? 침로만 누구야? 형이지. <웃음> 너냐? 형이지. 내일 영상 썸네일 콘티인다 체크. 이정님. 이정님. 이정님. 이소. 미소, 미소. <웃음> 잠깐만. <웃음> 아, 미... 편집자 썸네일러 다 모여봐요. 잠깐만. 아, 잠깐만 집합 좀 해봐요. 드디어 씨. 드디 누구야? 드디어. 이게 아, 아, 누구야? <웃음> 여기... 누구야? 야 살짝 이어지는데 드디어 썸네일 완성했습니다. 케빈님 아. 아. 미소. 우리 아버지 마지막 남기신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기억이 없네. <웃음> 엔딩이와요 장례식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uh. 이렇게 모여주셔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날 이룰 수 있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사진 한번 찍을까요? 모여서 혹시 저기, 이거 안녕? 스크린샷 찍는 키가 뭐였죠? F1요? F1 터. 뭐라고요? 알때뿌요알때뿌어 아아!